11월,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1월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하다면 지금 이 타로카드를 뽑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카드 리딩은 요 역시 매달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11월 종합운세입니다. 여러분들의 종합운의 흐름부터 주변 사람들의 영향 그리고 내가 꼭 짚어야 하는 것들 세가지까지 제가 하나하나 차분하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숫자는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5개의 인형부터 준비했어요. 그런데 인형을 고르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후하고 숨을 내쉬고 주변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치워주세요. 그리고 아주 조용해졌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부터 골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에 다섯 개의 인형이 있습니다. 일단 인형을 골라보세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전부 고르셨나요? 만약 고르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번호를 말씀해 드릴게요. 이 노란 아이는요 5번이에요. 이 분홍색 아이는 1번, 이 주전자 같은 아이는 4번, 이 보라색 아이는 3번, 마지막으로 이 장미꽃 같은 아이는 2번입니다. 해당하는 번호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타임스탬프 란이 있으니 거기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1번분의 11월 한달 동안의 종합운세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은 사람이 몰렸다가 쭉 빠져가는 느낌이네요. 처음을 보시면 바로 이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커리어우먼의 카드고요. 굉장히 바쁘다는 뜻입니다. 조순에 사람을 만날 일도 많고 사람을 만날 일이 많다는 것은 나에게 일복이 좀 터졌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일거리가 아주 많은 조순이고 나는 거기서 꽤 바쁘게 지낼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미래에 어떤 기회를 주게 될 텐데 중순부터는 나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은둔자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많은 일들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내가 생각이 필요하다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중순은 초순보다는 훨씬 더 조용한 기간이 될것 같고요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내가 바라는 성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하순의 카드에는 절제 카드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수많은 선택들 사이에 괜찮은 절충안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의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고요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몸을 상할 수도 있으니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고요 중순에 일이 풀리지 않아도 그것은 다 필요한 일이다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위 사람들은 11월 한달 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 장의 카드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가족에게 실망한 일이 있었나요? 가족은 힘든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요. 물론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엎어지지 않은 두 개의 잔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 부모님은 나를 지지해주는 대신 혹은 나의 자식들은 나를 지지해준 대신 나의 남편은 나를 지지해준 대신 나를 비난하는 형태로 가네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좀 괴롭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가정의 따스함, 어떻게 보면 가정의 따스함이라는 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도 될수 있죠. 그런 안전함과 아늑함을 친구들이 줄수 있을 것 같으니 고민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좀 기대 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확실히 이번 달은 내가 보여줄 게 있어요 직장 내에서는 내가 하기 어려운 어떤 퍼포먼스를 나에게 요구하고 있네요 학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중요한 시험 직전이거나 나에게 승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들어왔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나오는 카드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나에게 수많은 드, 들어온 일을 이 막대기들이 상징하는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여기에 힘써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언제요? 조으네요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가야할 길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얻지 않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모로 일복이 많은 한 달이기 때문에 건강은 정말 조심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잡아야 할 것과 실마리 그리고 놓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세 장의 카드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카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카드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여태까지 마음에 꽂힌 검들이 이렇게 많았으면 이 영상을 오늘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을까 이 카드는 어떤 상처를 의미해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고 해요. 내 마음속에 여러가지 상처가 있었고 그것들이 나이가 일을 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물 같은 것으로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런 데 마음을 외면하고 멀어져서는 안된다. 이 카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을 똑바로 지켜봐야 하고요. 단지 다치고 끝나지 않을 것임을 거기서 재생하고 치유되는 것이 있을 것임을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잡아야 하는 것은 당신의 어떤 근사한 미래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달 동안 초순에 내게 몰아친 일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순과 하순에 나는 그것들을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있어서 치유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될 테니 마음속 상처가 많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세요. 한 걸음만 나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행복한 한달 보내시고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들은 이번 분의 11월 한달 동안의 종합 운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직장 혹은 학교 내에서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은 나보다 상급자고요. 나를 좀잘 되게 해주겠다고 말은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 많고 자기가 해야 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많죠. 이 두루마리를 보세요. 이 안에 많은 별자리들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순쯤 가면 나는 이 숨막히는 과제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과연 이 산을 오를 수 있을까? 이 언덕을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중순쯤에는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순으로 가면 나는 어느 정도 도피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내 짐이 너무 무겁거든요. 사람은요. 자기가 질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을 나에게 요구하니 내가 조금은 현실 도피를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한달 어떤 한 달이 될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점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행히도 이번 달에 가족들은 나에게 전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 혹은 가족처럼 여기는 누군가라도 좋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힘든 점을 이야기해보시면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괜찮은 한 달이고요. 하지만 친구들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시큰둥해요 지금 나에게 걸린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공적인 영역에서 내가 해야 할일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의 반응에도 나는 시큰둥할 수도 있고 친구들 자신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이 잘 들리지 않으니 조금은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은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루한 시간들이 흘러갈 수 있는데 이 또한 한 달이 지나면 끝낼 흐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카드네요 공적인 영역에서 내가 꽁꽁 묶인 것처럼 보이네요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있지만 나갈 수 없어요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요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요 저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끔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11월 한달 잡아야 하는 것과 실마리 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세 장의 카드로 알려드릴게요. 좀더먼 미래를 보세요. 카드가 이야기합니다. 이 실마리 카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움직이는 마음 나는 지금 불안하고 위태롭지만 당신은 앞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 거기에는 당신이 기다리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왜? 잡아야 하는 것이 펜타클 텐이기 때문이죠 당신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의 성공이나 재물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다소 힘들어도 잡을 필요는 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일들을 전부 해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필요 없는 것들은 쳐낼 수 있는 용기가 당신에게는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할수 있는 일만 한다고 해서 나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초조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미래에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응원할게요.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11월 한달동안의 운세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종합분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동안 많이 애써오셨군요. 초순까지는 아직까지 내가 열매를 따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이에요. 어떤 창작물 혹은 어떤 직장 혹은 어떤 시험에 붙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 노력의 시간들이 초순까지는 이어집니다. 그 과정들이 힘들 수는 있으나 묵묵히 그것을 해내는 그림이 있어요. 당신은 그것을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중순이 오면 드디어 나의 노력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네요.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그림이 있죠. 이것은 그동안 내가 해왔던 어떤 것들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게 됨을 뜻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내가 축하의 의미로 나에게 건넨 꽃다발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모습도 보이죠. 다른 사람에게 약간 내가 좀더 베풀 필요가 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줄 때 나는 좀더 많은 축하를 받을 것이며 그것이 탄생으로 이어진다 라고 합니다. 이 탄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거예요 출산이라고만 하면 아이를 낳는다 라고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왔을 때는 이 카드의 의미는 당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일에서 드디어 보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완벽한 형태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서 당신 또한 굉장히 행복해하는 기분입니다. 하순에는요 이제 긴긴 긴 세월 동안 내가 품고 있던 것들을 보여줄 때가 되었고 드디어 내가 빛날 때가 되었으니 그동안의 힘든 시절들이 조금이나마 보답받는 어떤 자그마한 성취라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굉장히 좋네요. 가족들은 내가 어떤 성취를 했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 어디로 가게 될까? 기대하는 시선도 보이고요.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시선도 있으니 나에게 있어 이건 굉장히 만족스러운 일이 되겠죠. 친구는 내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게 될수 있겠네요. 혹은 여태까지 잘 알지 못했던 친구의 어떤 면모를 알게 되면서 젖사랑을 하는 사람들처럼 서로의 속 이야기들을 하게 될수 있고요. 이번에 이번 달에 새롭게 만난 친구는 오래 갈수 있는 어떤 조합이 될 테니 소중히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내가 아이디어가 넘치네요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달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세계 카드도 나오고 앞서 나온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 내가 더큰 세계로 도약할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직이나 혹은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거나 무언가 여태까지 하났던,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도하시려고 하는 분이라면 이번 달 중순부터도 괜찮아요.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시면 거기서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이번 달 잡아야 할 것과 실마리 그리고 놓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제가 아까 이직도 괜찮다, 새로운 일을 해봐라 라고 말한 것은 잡아야 할 것의 절제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파란과 노랑 아주 다른 두 개가 효과적으로 합쳐져 있죠. 이렇듯 아주 다른 두 명의 사람 아직 만나지 못했던 어떤 기관과 내가 만나서 거기서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번 달에 이직을 한다면 거기와 내가 잘 맞을 수 있겠다라는 뜻이고요. 더 좋은 것은 승리의 카드. 이번 달 실마리는 승리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아주 작은 성취라도 이번 달에는 할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나의 기운이 좋은 달 이렇게 나의 에너지가 솟구치는 달에는 무언가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취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하고자 했던 일에 매달리면 거기서 그 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 이런 달은 꼭꼭꼭 꼭꼭 무언가 해보세요. 그리고 세개 카드가 나오네요. 아마도 이제는 여태까지 했던 일보다 더 군사한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카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태까지 있었던 안락한 동지를 떠나서 당신이 새로운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 그것이 새로운 직장이든 새로운 공부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여태까지 해왔던 익숙한 곳에서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내가 수확한 열매를 내두손 안에 가지고서 모험을 떠나보세요. 거기서 펼쳐지는 일들은 이전보다는 근사할 것이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응원할게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11월 한달 동안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어떤 흐름일지 지금부터 천천히 짚어드릴게요. 초순에 나에게는 도전이 있어요. 너무 힘겨운 일처럼 느껴지네요. 마치 용에게 뛰어드는 것만 같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만큼 나에게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일들이 어떤 공부가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거기로 가까이 가고는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나는 두려워져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이 카드에서 보이네요. 중순쯤에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힘을 써버린 나머지 약간은 소진된 모습 우리가 감정이 소진된다 어떤 활기가 없어진다 라고 하죠 내가 좀 지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중순에는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굉장히 애써왔기 때문에 너무나 노력해왔기 때문에 때로는 쉬어갈 때가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하순에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혼자서 쉴 공간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초순과 중순에도 내가 너무 무리를 하면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지금 마음이 조급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좀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더 좋은 운을 기다린다 그리고 지친 나를 달래준다는 느낌으로 좀더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11월 한달 주위 사람들과 나는 어떠할지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가족들하고는 마음이 잘안 맞네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때로는 혼자 방에 있고 싶어집니다. 혼, 홀로 사시는 분이라면 부모님과 연락을 크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소한 일로 언쟁이 붙으니 내 마음이 자꾸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는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번 달 부모님의 말들이 나에게 너무 과학하게 들릴지라도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것들은 실제로 내가 나쁘다가 아닌 어쩌면 안 좋은 흐름 때문에 생긴 일름으로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약간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번 달의 운이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다행히도 이건 좀 피해갈 수 있는 운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오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 측면이 있거든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아서 친구의 어떤 행동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가졌던 많은 짐들이 이제 두고 떠나갑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 가죠. 그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천천히 떠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나는 아직 슬퍼하고 있어요. 직업이나 공부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 과도한 짐처럼 느껴져서 내가 힘들 때도 있고 서러울 때도 있지만 이제 그것이 지나갑니다. 자, 멀리 저편으로 가면 그것들은 사라질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런 한달 중요한 것들에 대해 짚어드릴게요. 잡아야 할 것과 실마리 그리고 놓아야 할 것인데요. 내 것을 훔쳐가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법스 카드가 나옵니다. 이두 카드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특히 직장에다니시는 분이라면 내 프로젝트의 성과 내가 했던 일을 누가 자기가 한 것처럼 속일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이번 달 와서 나에게 대단히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어떤 달콤한 투자제안이나 아니면 내가 무얼 해주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의 이야기는 한번 걸러들으시고 그 사람의 평판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고요. 실마리 카드에 정말로 정확한 카드가 나왔네요. 이번 달 나는 마치 거미처럼 돼야 돼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거미는 촘촘하게 거미줄을 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의 먹이들이 걸리죠. 나의 위험들도 거미줄에 걸려서 이제 사라질 거예요. 이번 달 나에게 분명히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려는 무언가는 있으나 그것을 내가 현명하게 이겨낸다면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러니 너무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주의하시고 내 마음도 잘 보듬어주세요. 어떤 한 달보다 내 마음을 도닥도닥 잘 달래줘야 되는 한 달이니까요.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써주시고 나를 달래주세요. 나의 편은 내가 되어야 해요. 이번 달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응원할게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들은 5번분의 11월 한달 동안의 종합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초순에는 어떤 따스한 친절이 보이네요.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해두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중순으로 가면 나는 멘토를 찾을 수 있겠어요. 내 앞길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죠. 그런데 하순에 가면 여기서 품었던 여러가지 생각 때문에 내 머리가 복잡해져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고 약간은 방황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순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딱 하나만, 주... 딱 하나만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달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아이고 왜 이렇게 부모님들은 잘하는 것들이 많을까요? 혹은 내 배우자, 내 자식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나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나에게 큰 짐으로 다가오죠. 하순에 내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는 것도 이런 기대를 채우려는 어떤 나의 마음일 수 있어요. 나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걸 좀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의 기대를 모두 채워줄 필요는 없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당신의 멘토는 당신의 친구들 중에 있네요. 조금 연상일 수도 있고 아는 언니 혹은 아는 누나 아는 오빠 아는 형 성별은 상관없을 것 같고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사회 경험이 나보다 많아서 무언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순쯤에 나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적인 영역에서 나는 내인격에 인정받고 있네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나는 꽤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내 야망이 좀커 보여서 나를 경계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은 입을 무겁게 가져가면 더 좋은 한 달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것 실마리까지 제가 세 장의 카드로 알려드릴게요. 아 나에게 아직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메시지네요 나는 지금 쉴 때가 아니에요 휴식을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힘차게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실마리 카드에 여태까지 힘들었던 내가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어떤 일을 할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걸어야 할 시기가 왔음에도 가도 될까? 나는 더 쉬고 싶은데 내가 갈수 없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달 에너지가 나에게 있습니다. 운이 나에게 조금 들어왔어요. 그러니 하고자 하는 것을 딱한 가지만 골라서 그리고 당신에게 나타난 이 멘토의 이야기를 잘 참고해서 앞으로 향하도록 하시고요. 어떤 계획이라도 좋으니 한 가지만 정해서 나아가시면 거기서 여태까지의 이 지긋지긋했던 어떤 우울들, 나의 불안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